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을 만끽할 겸나이를 나와봤는데 다들 어떠신가요? 아 너무 좋아요 오늘 오늘 날씨 보이세요? 너무 따뜻하고 지금 한강에 나와서 진짜 소통한 것 같은 <웃음> 기분이에요 <웃음> 인정합니다 되게 <웃음> <웃음> 유진님은 보통 한강오시면 뭐하세요? 저는 지금처럼 돗자리를 빌려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음식을 시켜먹거나 아니면 누워서 자요. <웃음> <웃음> 아 좋겠다. 근데 보통 한강올때는 라면 먹는거 먹는 아니에요? 우리 <웃음> 혹시 <웃음> 오늘 그런 건뜬진가요 <콘텐츠인가요? 웃음> 맞아요. 그래서 예! 오늘 다같이 라면을 먹으려고 합니다. <웃음> 와 단! 조건이 있어요. <웃음> 않죠, 지금부터 역시. 퀴즈를 풀건데요 어... 푸시면 <웃음> 라면을 드실수 <틀> 있고 <웃음> 못 푸시면 아 어, 설마 뭐.. 가가야 할테네요? 뭐. <웃음> <웃음> <탈태네요. 웃음> 네. <웃음> 괜찮네요 저희 오늘 준비된 게임은 신조어 퀴즈라고 하는데요 오. 총 6문제가 나올건데 문제를 잘 듣고 단어의 뜻을 맞춰주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. 그럼 피디님 진행해주세요 자! 아, 게임 시작하겠습니다! 땡! 네. 땡! 네. 뭔지 하세요? 예주? 소소하지만 확실한 건 뭐! 와! 어 이거 알아요! 유진! 유진! 자만두 자장면의 만두 추가! 네? 하하! 땡! 슈빙! 아세요? 땡이라고요? 자니 모르세요. 어... 저도 모르 몰라요. 몰라요. 진짜. <웃음> 저 먼저요. 자요그랬잖아요 자... 자기 자신만 만쪽이 이렇게 쓰. 충백이. 어. 아, 아세요? <웃음> 저 알아요. 그냥, 그냥 어, 하세요. 해세요 <웃음> 자연스러운 만남 집. 아. 어, 저 알아요. 혼자 코노 <웃음> 노래방. <웃음> 저게 뭐야? 어 어, 아. 파워! 하세요. 된 세상 편하게푹푹 자빠 앉아 세상 편하게 아. 살자. <웃음> <웃음> 무슨 와, 한국인네 <웃음>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될 거예요. 아. 그냥 항상 외치고 다니죠. 이번 생은 망했다. 아, 이거가 <웃음> 완전 말말. 아,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지? 기안아. 못 좀못처못사 <웃음> 우리 <웃음> 스아 <어렸을 때. 웃음> 아, 좋아요 걔가 너무 많아요 저..못사..뭐지? 쓰는 거는 많이 봤는데 쪼쓴는 자 <웃음> 저..못사.. 아세요? 무슨님 <웃음> <유진이? 웃음> 마지막 희망 아..알 것 같아요 어그요 네. 어, 찍어봐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.. 좋아하다 못해 사랑해? 아아.. <웃음> 아 진짜? <웃음> 와저 이거 알아요 올려 알잘딱각새는 알아서 잘닦 깔끔하고 센스 있게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네 오늘 이렇게 한강에 와서 퀴즈도 풀고 라면도 먹어봤는데 어떠셨나요? <목소리> 와 너무 좋았다 <목소리> 오랜만에 너무 좋았고 아, 까 저희 라면 먹었잖아요. 한강 라면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음,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. 꼭드셔보세요생각어생이나는데요 <웃음> <웃음> 어, 약간 미국 신저있는데 완벽한 벽한이미있어요안플릭이플릭있이 오늘 옷이 너무 아름답고 화장품도 음. 최고죠. 그래서 <웃음> your your outfit is on fleek, your your makeup is on fleek. It's on fleek. It's on fleek. <웃음> 네. <웃음> 오, <웃음> 네. 오 재밌다. <웃음> 러시아는 아마 또 있을 걸요. 많지 않는데어 근데 있긴 있어요. 예를 들면 그런 거. 어, 엠체라는 말인데 m 체 엠체. 엠체 그거는 молодой <웃음> человек. 어 번역하면은, 번역하면 진 번역하면 이게 젊은 남자 뜻인데. 어, 그리고 두번째 뜻은 남친 음,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면 예를 들면 어, 요준아 그, 그 며칠 전에 인스타에 <웃음> 올린 사람이 누구야? 혹시 엠챗? 음, 엠챗? 아 그럴 때 쓰는 말이면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럴 때 쓰는 아, 말입니다. 맞아. 아 진짜 이렇게 저희 영상 촬영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. 다음에도 이렇게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볼 거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! 안녕.